부서진 벌집을 보는 꿈 자신이 벌집을 부수는 꿈 가정내 불운으로 근심 걱정을 하게 된다 특히 자녀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된다 꿀벌에 관한 꿈 가족이 늘어나게 되든가 일자리를 얻게 된다 꽃에 벌이 모여드는 꿈 경사가 있으며 잔치를 하게 되고 손님을 접대하게 된다 자신의 작품을 호평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상대방이 총구를 자신에게 향하고 있어 무서워 벌벌 떠는 꿈 고통 역상 득경 불안 등의 가장 불길한 일이 발생한다. 나비와 벌이 서로 울려 오락가락 울리는 꿈. 부하는 목적이나 실행사항에 성취가 어렵고 말썽이나 손실등 곤란을 겪게 된다. 갑자기 날아온 벌에게 쏘이는 꿈. 기혼자는 아이를 임신하게 되며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되며 명성을 얻게 된다. 벌에게 머리를 쏘인 꿈. 남에게 화를 입게 됨. 벌떼가 웽웽 소리를 내며 공격하는 꿈. 남 모르는 그한에게 공갈협박을 받고 시달림을 당한다. 불길하다 벌떼에게 공격당하는 꿈 벌에게 쫓기는 꿈 다른 사람에게 시달림을 받거나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시비를 걸어 올수 있다 자신에게 벌떼가 덤벼드는 꿈 다른 사람으로 인해 시달림을 받거나 근심 걱정이 생길 징조. 벌에게 발을 쏘인 꿈 돈이 생김 많은 벌떼를한 손으로 잡는 꿈 뜻밖의 횡재수가 있어 재수가 대통하다 작은 사법권과 명예를 얻는다 많은 벌이 달아나는 꿈 많은 벌이 달아나면 주위에 있는 사물이 흩어진다. 벌이 분봉을 하는 것을 보는 꿈. 많은 이권과 재물이 생기고, 경영사는 발전 및 안정과 집안의 번성, 화목을 누리게 될 부귀의 길몽이다. 말벌이 나오는 꿈. 말벌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타인의 악에 강한 경쟁 상대나 적, 중압감, 스트레스, 재난 또는 위험, 마음속의 불안감과 두려움 등을 나타낼 수 있다. 말벌의 크기가 클수록 불길한 기호는 커지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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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선가 벌떼가 외무행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꿈. 빅화성, 시장 등 잡상인이 많은 곳을 찾아가게 된다. 시골 장터를 찾아가게 된다. 벌집에 꿀이 가득 차 있는 꿈. 벌집에 꿀이 가득 차 있는 꿈을 꾸게 되면 큰 목돈이 들어오는 행재수가 있을 징조다. 벌통을 건드려서 벌떼가 달려드는 꿈. 빚쟁이나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실수를 하여 궁지에 몰리거나 시달림을 받게 된. 벌집을 보는 꿈. 선물을 받게 된다. 태몽이라면 아들이 태어난다. 벌떼가 외무행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꿈. 시장, 백화점, 장터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게 된다. 벌에게 쫓기는 꿈. 실망하는 일이 많아지고 모든 일이 위기에 처해 있어 분란하게 된다. 수없이 많은 벌떼가 자신에게 덤벼들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꿈. 악당에게 시달림을 받거나 고통거리가 생겨 어려운 상황이 된다. 벌집을 건드려 벌에게 공격받는 꿈.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공격받을 일이 생기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나비와 벌이 꽃에 날아드는 꿈. 연인과의 관계가 더욱 진행되고 사랑이 깊어진다. 많은 벌이 벌집을 드나드는 꿈. 벌떼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꿈.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사업이 바빠지고 많은 일거리와 수익이 생긴다. 또는 큰 사업을 경영하여 많은 사람을 채용하게 되며 사업이 번창한다. 많은 벌이 나무에 매달려 있거나 벌이 벌집을 드나드는 꿈.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게 됨. 벌이 떼지어 날아다니는 꿈.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내세운다. 자신이 기르던 꿀벌이 모두 달아나 버리는 꿈. 자신의 세력권이나 기업이 와야 되어 손해를 보게 된다. 버리 꽃에 앉아있는 꿈. 자신의 일을 도와줄 조력자를 만나게 되거나 헤어진 연인을 다시 만나게 될수 있다. 큰 말벌을 손으로 잡는 꿈. 자신이 계획하고 있던 일이나 원하던 일이 이루어진다. 또는 계약이 성사된다 여왕벌을 보는 꿈. 자신이 소속된 직장이나 단체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명예를 얻게 된다. 기르던 꿀벌이 모두 달아나는 꿈 자신이 속한 단체나 기업이 와해되거나 자신의 세력권이 붕괴되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보게 된다 벌을 손으로 때려잡는 꿈 자신이나 자신이 소속된 단체 기관 등의 방해 요소를 해결하거나 방해자를 제거하게 된다 벌에게 팔손이나 다리 발을 쏘이는 꿈재물운이 좋아지고 돈이 생기게 된다 많은 꿀벌이 달아나는 꿈 재물을 잃게 되거나 가까운 지인들과 멀어지게 되는 등 손해와 손실을 보게 된다 수많은 꿀벌이 달아나는 꿈. 주위에 있는 사물이 흩어짐. 벌에게 얼굴이나 머리를 쏘이는 꿈. 진행 중인 일에 문제가 발생하여 큰 손해를 보게 된다. 또는 신변에 질병이 생겨 고생한다. 벌떼가 집안으로 날아오는 꿈. 집안의 우환이 들끓고 주위가 시끄럽게 된다. 불청객, 시달림, 싸움 등이 생긴다. 벌떼가 꽃에 모여드는 꿈. 집안에큰 경사로 많은 손님을 치르게 된다. 누가 꿀벌이나 벌통을 주는 것을 받는 꿈. 집안이 발짱 번창하는 여러가지의 기쁨이 따르게 된다. 꿀벌이나 벌통을 받는 꿈 집안이 화목하고 번창하며 기쁨이 따르게 된다. 숲속에서 꿀벌통을 찾은 꿈 창작하고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 큰 말벌을 맨손으로 잡는 꿈큰 말벌을 맨손으로 잡는 꿈을 꾸게 되면 사업성 유익한 계약과 약속이 이루어질 꿈이다. 큰 벌떼들의 공격을 받는 꿈 큰 벌떼들의 공격을 받는 꿈을 꾸게 되면 큰 재앙이 닥칠 징조며 막강한 경쟁자가 나타날 흉몽이다. 벌집이 땅에 떨어지는 꿈. 큰 재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벌떼에 둘러싸여 빠져나올 수 없는 꿈. 파산이나 보증 등으로 금전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나비나 벌이 곳에 앉아있는 꿈. 헤어졌던 연인을 다시 만나거나 약혼 연애를 하게 됨. 벌꿈의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